1959년 그래서 초판 발행을 했고 중내려오다가이 책은 1962년 1월 31일 재판 발행한 책이고요 가격은 보이시나요? 1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랑 잠수함입니다 오늘은 어, 저한테 있는 책들 중에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하는 책들을 좀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어, 사실 제가 어,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책들을 좀 꼽아 놨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읽은 책들도 있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안 읽어서 이제 읽어야 되 하는 책들이고 아래쪽에는 레코드판들입니다 네, 되게 오래된 이렇게 낡고 오래된 도넛 츠판 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소개하는 영상도 좀 찍어보고 싶은데, 전에 한번 제가 라이브로... 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 레코드 판들을 여기 여기에 앉아서 플레이를 시키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웃음> 찍고 나니까... 죄다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볼수 없는 사태들이 좀 벌어져서 네, 이건 나중에 하자 싶어서 좀말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음반들도 좀뭐 물론 뭐 많이 없죠 뭐네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시절에 사서 모았던 음반들이고 밑에 있는 요거는 라이프지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인 스페이스 베스트 오브 라이프, 에드워드 스토더 모디 그래서 분야별로다가 이제 사진들을 좀 담아놓은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책을 소개할 건데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딱보기에 되게 낡아 보이죠. 이 책들은요, 사실 제가 돈 주고 산 책들은 당연히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보시던 책들입니다 어, 제가 셰익스피어를 처음 만난 건이 책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책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전집입니다 보시면 어,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 로미오 로우미오우와 울리어트 줄리어스, 시이저, 햄리트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아테네와 타이몬 코리오, 레이너스 여기는 반짝거려서 안보이겠구나 헨리 6세, 1, 2, 3 리처드 3대 존왕 헨리, 사세, 헨리, 사세, 헨리, 모세, 헨리, 파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완역본 이렇게 적혀 있네요. 어, 우리나라 정음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은 지금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최근까지라고 해봤자, 뭐한 8,90년 되겠지만, 그때도 이 책은 출간이 됐었던 거다가 예, 도 책을 찾아서 볼 수, 살수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쓰기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연극 대본 형태입니다. 물론 애초에 책 자체가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네, 책이고요. 이 책은 꽤나 오래된 책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첫 페이지를 넘기니까, 이렇게 있는 첫 페이지가 이렇게 금박으로 그리고,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넘기니까, 셰이스피어 전지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진도 좀있고요 여기다가 셰이스피어의 비극에 대한 소개 글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게, 물론 이제, 저 어릴 때부터도 당연히, 저 어릴 때 당연히 집에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눈에 딱 들어와서, 읽어야지 하고 읽기 시작한 게, 저 중학교 때로다 기억을 합니다. 예, 중학교 시절이 참, 들어보면, 저한테는 참 여러가지 의미가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뒷면은 이렇게 영어로, 이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요 1권이 이번에 비해 훨씬 많이 낡았네요. 원래 책은 그렇잖아요. 앞부분부터 지저분해지죠. 책도 그런 것 같으네요.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책은 어디를 봐야지 옛날 책이라는게 실감이 나느냐는 이책도다 그렇습니다만 맨 뒤를 에 보시면 볼게요. 음. 세이스페 전집 1964년 1월 10일 그리고 아 10월 1 0일이든요 1964년 1964년 10월 10일 초판 발행했고요. 1964년 11월 20일 재판 발행했대요. 가격은 보이시나요? 800원이랍니다. 800원.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 못 보죠. 네. 수입이 도저히 없는 거. 이렇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800원짜리 책입니다. 지금 이런 책이 지금 얼마나 할까요? 적어도 한 15,000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한테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책을 처음 읽게 해준거고요또재밌는 책이 이거 조쪽만한데 이거는 이게 좀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회 예절 사회생활 하면서 지켜야 될 예절 규범에 대한 소개를 해 놓은 책이거든요 에티켓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 제목은 '사회 예의 전처'라고 네,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출판사는 학원사고요. 이렇게 사진도 좀 남녀간의 교제에 관해서좀 나오고,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 다녀라. 길을 거닐 때나 거리를 거닐 때나 남성은 차도 쪽 그리고 여성은 팔에살풋이 기대어 그 안쪽에 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죠 네, 이런 이런 다양한 예절들을 소개하는 책인데 가정생활은 어쩌고 소개하는 책인데 사실 이거는 전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은 왜 소개하고 있냐면 남성의 복장 여성의 복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도 그 이런 위의 예절들을 따로 글로다가 책으로다 설명을 해야 되었던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게 있었던 시절이었겠죠. 이렇게 했어요. 어려서 태도는 어디에서나, 어, 어려서 태도는 어디에서나 세살벌어여섯까지 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런 책인데 이 책도 역시 맨뒤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로 적혀 있어요 단기로 4295년 맞나? 4295년 10월 그리고 놀랍게도 가격은 3,010... 환이죠. 원이 아니고 환입니다.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인데 너무 두꺼워서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새 백과사전입니다. 새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아이고이 책은 우리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잉크 번진 거 보이시죠? 이 책은 어쨌든 꽤나 두툼한. 아 이거 가로 쓰기구나. 이 책은 세로 쓰기가 아니군요. 응, 역시 동화에서 나온 c 앤 살클로피디어 신판 동화 출판사입니다. 1959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야, 이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읽지그 당시에 백과사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고요. 어, 이 책도 한번 가격을 한번 볼까요? 버떻게 적혀있나? 1959년 그래서 초판 발행을 했고 쭉 내려오다가 이 책은 1962년 1월 31일 재판 발행한 책이고요 가격은 보이시나요? 15,000 원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1962년 2월 26일 동아백화점 서점에서 그리고 요거 적혀 있는 거는 저희 어머니 도장인것 같아요. 박옥희라고 적혀 있는. 네, 저희 어머니가 1962년도에 동아백화점, 뭐? 동아백화점, 음 동아백화점 사점에서 동아백화점은 어디 있는 거지? 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로 하여금 정말 오래간, 오랫동안 책을 읽게 만들었던 책은 이겁니다. 역시 대백과사전이고요. 이거는 학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이거 한 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너버리기부터 7권입니다 이 책이 음, 이 책은 제 기억으로 11권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두 권하고 이렇게 뭐가 들어네 여기 두 권하고 여기 한권 여기 한권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권이 남아있는데요 음, 이게 모두 11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가 정식으로 나온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째 책이 별판 같은 걸 나중에 이제 새로 수록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11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펼쳐볼까요? 코리아 엔사이클로피디아. 대백과 사전. 중고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책은 1960년 10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도쭉 나오고 범례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은 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거다 기억하는데 을 구파발루 이사에 가서 신도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문득 학교에서 뭐 숙제가 있었는지 뭔지 정확하게잘 모르겠는데 무언가를 제가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뭐뭐뭐가 뭐야?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뭘 물어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께서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 백과사전 찾아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과사전이 뭔지를 그때 참 알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백과사전에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찾는지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엄니가백과사전을 펼쳐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가나다라 손으로 되어 있고, 기영리연 아야여순으로 해서 찾으면 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 내용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해서. 어, 그럼 이거는 내가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보면 다알아다 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다있더라고요 내가 궁금했던 게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그 백과사전 좀 달라고 그래 가지고 11권 되는 책을 꺼내 놓고요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5학년 여름 방학 때쯤부터 읽기 시작했던 걸을 기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 되게 글자의 양도 많고 사실 소설이나 이런 게아니라 보니까 읽기가 쉽진 않겠죠 어쨌든 이 책을 1권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11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걸린 시간이 1년이었어요 6학년 여러 방학 때까지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더 걸렸는지 좀덜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책들은 제가 다 읽은 책입니다 5학년 6학년 1년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읽은 게 되게 저 나름대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960년 11월 1일 날 처음 나왔고, 63년 3월 1일 날, 개정,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발행인가? 네,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원이네요. 500원짜리 책입니다. 어, 저희 집이 저 어릴 적에 책이 진짜 많았었어요. 한 생각해보면 아무리 없어도 책이 집에 몇천 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책꽂이, 이런 책꽂이, 이런 거 집에 최소한 이런 거한 10개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공장의 형들도 이제 책을 좀 보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책을 그 노트에 다가다 제목하고 를 적으신 거예요 대장을 작성하신 다음에 절 주시고 앞으로 책 대장관리 네가 해 그래서 누가 만약에 그 책을 공장 형들 중에 누군가가 읽겠다고 꺼내면 날짜 적고 가지고 오면 날짜 적고 도덕원처럼 책 관리를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어, 그때부터 제가 생각해보면 책임을 좀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면서 무명한 생존기에 무명강사 이야기는 잘 못하면서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도서 리뷰 영상으로 <웃음> 올리는 게좀더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컨텐츠를 좀 많이 올리고는 있는데 음, 그게 아마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책을 좀 좋아하셨고 집에 좀 책이 많았었던 영향이 그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짤막하게 저희 집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몇 권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 선이였습니다